언니, 언니, 우리 생일에 다 써서 없어. 생일 때 사야 돼. 아, 그래? 응. 아, 요번에 생일 때뭐 사지? 아, 우리 요번에 그 TCF, 그거 한번 써볼래? TCF 생일 때? TCF 그게 뭐야? 여러분 키요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생리통 브이로그를 올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거랑 좀 비슷한 주제를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017년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유해물질 생리대 파동 기억하시나요? 논란이 일어난 후로 4,5년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생리대 구매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이건 사실 저뿐만 아니라 생리하시는 여성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괜찮은 생리대 소개도 해보고 안전한 생리대 고르는 팁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어떤 생리대가 안전한 생리대일까요? 이게 요약집처럼핵심내용만 쏙쏙 골라가지고 정리되어 있으면 참 좋을텐데 이게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꿀팁을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파워제인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중요한 포인트를 공부를 해왔습니다 좀 똘똘해 보여야 되니까 <웃음> 헤리부터 안경 쓰고서 한번 시작해볼게요. 저도 이제 이 제품들을 받아가지고 한 달간 팬티라이너 생리대 이렇게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얇아서 착용하고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적었고요. 근데 또 얇은 거에 비해서 흡수력은 굉장히 짱짱합니다. 특히 방수층은 통기성 필름이 적용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생리대 착용했을 때 느껴지는 어쩔 수 없는 찝찝함이 좀 덜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제 생리 한 3, 4일 차 정도 되면은 이제 생리대를 계속 착용해야 되니까 그 닿는 부분이 좀 약간 예민해져가지고 되게 가렵잖아요? 근데 수면이라 그런지 확실히 가려움도 덜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점이 진짜 좋았어요 일단 안전한 생리대를 고를 때는 첫 번째 생리대의 커버 그리고 두 번째는 흡수체 세 번째는 방수층 이렇게 세 가지의 성분과 제조방식을 필수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내 피부에 직접 맞닿는 부분, 커버인 것 같아요 시중에 파는 생리대 제품들 살펴보면 유기농 생리대라는 표현이 참 많이 사용되는데요 유기농이라는 단어에 혹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편이었고요 근데 유기농 생리대라고 해서 다 같은 유기농 생리대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웃음> 이렇게 여기, 바로 이 부분 이 부분만 이제 유기농 수면으로 제작을 하고 뭔가 생리대 전체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날개 부분은 유기농 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커버나 패드에 한정해서 유기농 순면을 붙이고 있어서 광고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처럼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체가 유기농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알고서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드리썬의 TCF 더블코어 생리대는 여기 사용된 모든 면들이 100% 찐 유기농 순면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짜잔 이제 요게 팬티라이너 그리고 중형, 대형 요렇게 굉장히 알록달록하죠? 시작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생리대 유해물질 이슈는 진짜 저포한 많은 여성분들한테 큰 걱정거리였는데요. 가장 큰 문제였던 발암물질의 원인은 바로 생리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한 표백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라고 해요. 여기 패키지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TCF 보이시나요? TCF는 토탈리클로린 프리의 약자로 제조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염소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산소 표백 방식을 선택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친환경적인 표백 방식이라고 해요. 내 몸에도 안전하지만 표백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배출이 적어 환경에 부담 주지 않는 방식 인체와 환경 두 가지를 모두 지키는 안전한 방식이라니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진짜 수면 커버를 사용했다면 성분 표기에 탈지면, 수면 부직포, 부직포 등의 성분명이 표기되어 있어요. 성분명 중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복합섬유 등은 합성화학섬유명이라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자, 커버도 살펴봤으니까 이제 흡수층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해볼게요. 요게 이제 커버! 커버 면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겹의 흡수채! 방수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와 대박! 또 사실 세미대 이렇게 처음 분해를 해보는데요. 오,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요게 이제 흡수체고 여기 요게 이제 방수층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틀은 이제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드리썬 TCF 더블코어 생리대는 100% 유기농 생리대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소재가 유기농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흡수층에 들어가는 흡수패드나 흡수체도 천연과 화학성분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펄프나 면 소재를 사용한 생리대와 SAP라는 고분자 알갱이를 사용한 생리대가 있어요. SAP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안전한 원료이지만 생리대에 미세 플라스틱이 사용된다는 데 거부감을 느끼거나 너무 빠른 흡수력으로 인해 Y존 주변에 건조함이 심해져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여성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드리썬의 TCF 더블코어 제품은 이 흡수체까지도 인체에 무해한 TCF 방식으로 표백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화학 흡수체 없이 유기농 순면 흡수체와 열과 물만을 이용해서 압축한 천연 펄프 이중 흡수체라는 점도 역시 저한테 완전 플러스 요소예요 몸에 닿지 않는 부분까지 유해물질 제로 너무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 생리대 소개해봤는데요 사실 이번에 광고도 광고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생리대를 찾아가지고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생리대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저와 함께 인생 생리대 찾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한 달간 사용하고 만족스러웠던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특별한 혜택이 가득한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웃음> 더보기란에 삽입된 히든 링크로 들어가시면 오드리선의 TCF 생리대를 아주 합리적이고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계속 TCF, TCF 듣다 보니까 귀에 쏙쏙 박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TCF 생리대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럼 안녕!